안녕하세요. 동판의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투자연구소 주호성입니다. 요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답답하시죠? 네, 저도 답답합니다. 이번 주가 시작되었는데 네. 기대보다는 아마 걱정이 더 많으시지 않을까 생각해 네, 봅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오늘 주간 키워드에서는 저희는 기다리면 오른다 라는 키워드를 정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따가 천천히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부터 1월 넷째 주 주간주시 시장 전망 출발합니다. 자, 지난주는 그나마 한국은 선방한 편이었습니다. 그죠? 글쎄 선방 했다고 <웃음> 이제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이제 우리나라는 2.99%에서 이제 3% 예.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선방을 음. 했다는 뭐 단어를 쓸수 있는 것은 미국의 나스닥 지수로 음. 한다면 한 7.5% 정도 빠졌고 예. 그다음에 S&P 500 지수도 5% 대, 음. 저기 다우존스 지수는 4% 대 이렇게 빠졌으니까 뭐 그런 걸 비교한다면 선방했다고 할 수도 있겠고요. 음. 또 하나 이제 조금은 아좀그그 그 희망이 좀 있있다고 음. 표현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그동안 예. 뭐 중시를 짓눌렀는데 음. 지난주에는 그나마 이제 (5956억 원) 그러니까 대략 (6000억) 정도 이제 순매도가 있었는데 예.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뭐~ 희망적이지 않나 이렇게 어 보여집니다. 예. 투자자들의 심리를 계속 짓누르고 있는 현상 어떤 의미에서는 뭐 투매에 가까운 현상도 지난주에 네. 미국 시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한국도 오늘 시장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리가 약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떠어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이제 심리가 이제 많이 약해졌다고 음. 하는 것은 이제 첫 번째로 얘기한다면 이제 미국 주 시장이 3주 연속 주간 단위로 계속해서 3주 연속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특히, 이제 지난주에 다른 주에 비해서 폭락이 좀 심한, 심했는데, 일단 음. 금요일날도 주가가 많이 밀렸어요. 예. 아, 왜 밀렸냐면은, 이제 21일 금요일이 이제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음. 옵션 만기일에 만기 물량 자체가 청산된 예. 게 3조 3천억 달러였어요. 음. 이제 3조 3천억 달러라는 부분이 예, 어느 정도인지 좀 감이 잘안올수 있어요. 원화가 아니고 달러입니다. 달러죠, 달러. <웃음> 이제, 3조 3천억 달러가 이제, 만기가 음. 됐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그, 그, 투자자들 가늠할 수 있게끔 좀 비율을 좀 들자면, 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예.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음. 어, 저기, 니 연준이 프로노 달러의 총 액수가 4조 6천억 달러에요. 음. 그러니까 4조 6천억 달러 어마어마한 돈이 풀려서 그동안 아, 주식시장이 잘 돌아갔네 그런데 예. 3조 3천억 달러가 만기가 됐다고 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그러네요. 물량이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그, 하루에 청산된 돈이 예. 지난 1, 2년 동안 미국에서 찍어낸 달러 예, 예, 찍어낸 예. 달러의 거의 70%에 가까운 돈이 예. 하루에 청산됐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웃음>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음. 물량이 쏟아졌다고 예.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 중에서 3조 3천억 달러 중에서 개별 종목 옵션 만기 금액이 얼마였냐면 은 1조 3천억 달러였어요. 예, 한 3분의 1 정도.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돈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기 때문에 폭락은 이제 그 당연한 일이다. 예.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어, 최근에 미국 주시장이 등락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예, 그런 등락이 이런 그 옵션 시장의 음. 불안정성에서 온 측면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러한 불확실성이 좀 사라졌다는 측면을 음. 생각한다면 음. 이건 또 나쁘지만은 않다. 예. 아, 예. 맞으면 다 맞았다. 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최근에 이제 좀 어려운 것을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좀잘 나가다가 어좀아좀 아, 좀 나중에 좀 괜찮겠지 이제 딥밸류가 음. 들어와서 좀 많이 빠지면은 음. 이제 장 막판에 가서한한 한 시간 남겨놓고 쭉 치솟는 경우가 꽤 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오히려 폐장 한 시간을 나, 음. 남겨두고 막 수직적으로 급락을 하는 일이 음. 계속해서 발생을 했어요. 예, 뒷날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진다. 아 <웃음> 어,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부분에서는 오전에 예. 1% 이상 잘 올라가다가 또 막판에 가서 끝날 때는 또 마이너스 음. 1%로 또어 끝나버리고. 그 추격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 그렇죠. 음. 이런 부분들이 어 최근에 있었던 건 전형적인 이제 약세 장애 음. 하나의 현상이고 지난주 금요일 날은 하나 또 특이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동안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다 약했거든요. 예. 채권 금리도. 1.5%에서 음. 1.7%, 1.7%에서 1.9%까지 굉장히 급하게 올라갔는데 예. 지난주 금요일날은 갑자기 음. 어 1.9%대에서 놀던 채권금리가 1.75%로 끝났습니다. 그 아래로까지 쑥 떨어졌다가 예. 1.75%로 끝났어요. 예. 하루에 그 정도 채권금리가 떨어졌다는 것은 크게 떨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채권가격이 폭등했다고 음. 보면 됩니다. 음. 10년 만에 채권가격이. 우리가 채권 시장으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또 몰렸다는 얘기를 예, 하는 거죠. 지금 물론 이제 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한 것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마는 어 채권과 주식이 동반 하락한 측면에서 먼저 채권 시장이 좀 음. 돌아섰다는 걸 생각한다면 미국이 에 올해 금리를 몇번 올린다, 어 돈을 해소해야겠다 음.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과 관련돼서 시장에 에 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나 음, 이런 음. 추측도 좀 가능해지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주간 키워드입니다. 기다리면 오른다. 앞서 우리가 네네. 옵션 만기 엄청난 돈이 청산됐다 그 이야기도 해 드렸지만, 자 그것과 조금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죠? 음. 이제 어떤 게 있었었냐면요, 1962년부터 그러니까 예. 60년간의 음. 얘기죠. 이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 이상 오를 때 음. 근데 이제 올해 지금 이제 1.5%대에서 1.9%까지 갔으니까 예. 이제 대략 뭐 이제 거의 1% 정도 음. 오를 거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1% 이상 올랐을 때, 자, 이때는 에, 전형적으로 금리 인상시기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 그랬을 때 전형적인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작됐을 때 음, 음. 에, 1% 이상 올라도 그게 1 4번 있었어요. 열네 예. 번그 중에 열한 음. 번 S&P 500 기준으로 1 1번 상승을 했습니다. 예. 음. 그러니까 이제, 이제 물론 그 지금 뭐 저도 그렇고. 어 일월 그뭐 산타 산타렐리에 이어서 제니어리펙트의 일월 효과 얘기도 하면서 음. 무엇인가 조금 희망은 좀 있었습니다만 희망 예. 여지 없이 깨져가지고 투자자분들 음. 굉장히 힘들 수 있을 텐데 음. 아무튼 어, 뜬금 없는 설이 같죠 <웃음> 이 상황에서 이런 얘기한다면 예. 그런데 아무튼 일 어, 퍼센트 이상 금리가 올라간 게 열네 번 중에 열한 번이 그렇죠 상승을 했다 예. 그니까총 열네 번의 국채 금리 일 퍼센트 이상 상승 기간 동안에 예. 주식 상승은 몇 번이나 할때 S&P 기준으로 보면 S&P 500이 상승해서 1 1번 거의, 거의 상승했다 거의 상승했다. 예. 그런데 평균 상승폭이 얼마냐면 17.3%예요. 매우 높게 크게 매우 뭐 높게 크게 상승했다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웃음> 예. 어, 지금 현재 주식시장 굉장히 암울해서 음. 이 암울한 이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저기 그 고무다리 걷는 <웃음> 일이 아닌가 예. 뭐 이런 생각도 저도 합니다만 음. 자료상은 이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그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음. 좀 견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난 역사들을 보면 또 오늘도 우리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네네. 인상 이후의 기간에 따라 다르게 나온다. 그죠? 그렇죠. 예,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게 어떤 거냐면 아까는 어0년 만기 국채 금리 기준을 예. 냈는데 이번에는 뭐냐면은 최근에 여덟 번 음. 이번 이전에 여덟 번의 기준 금리를 인상 스타트를 딱 걸었을 때 예. 이제 올해 이제 어쨌든 비에 매도인지 는 모르지만 뭐 삼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음. 얘기 있습니다만 일단 여덟 어, 번기준 기준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예. 그 중에 인상을 스타트라이 딱 하고 나서 음. 3개월 후에는 여덟 번 예. 중에 어네 번만 상승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반반이죠. 여덟 번 중에 음. 반은 하락을 했고 예. 반은 올랐고 3개월 간 음. 음. 음. 근데 그 기간을 이제 이게 3월에 오른다고 치면은 예. 6월까지 네번 반반이라는 거죠. 자, 6개월까지 네번 그렇죠. 3개월까지 그러니까 반반. 그렇죠. 6개월 음. 아니요. 어 3개월간, 3월에 이제 올린다고 음. 하니까, 이번에. 예, 예. 그러니까 3개월이면, 3월에 올리면 3개월간. 아, 6월달. 6월달까지 아. 얘는 반반이다. 음. 어, 올라올 확률이. 음. 그 다음에. 6개월으로 9월까지 되겠죠. 3월부터 자, 이것은 이제 거면? 앞으로의 3개월을 포함한 6개월이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랬을 때는 8번에 저희 금리를 올렸을 때에 음. 6번이 올랐어요. 그러면 3월 달로 치면 9월까지는 달 6번이 올랐다. 올라, 올라, 음. 올릴 수 있다. 확률적으로. 음. 지금까지는 6번 올랐다. 올랐다. 확률적으로. 아, 그런데 음. 그러면 이제 3월에 올린다고 해서 내년 3월까지 12개월 예. 후는 100% 올랐어요. 예. 8번 올랐는데 다 올랐어요. 지금 이게 글로벌 경기 하강하고 맞물려서 네. 뭐소태의 인플레이션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죠. 등등하는데 그것을 여기에 적용시켜 보면 또 금리 하강 경기 하강을 길게 보더라도 네. 올해 정도 길게 그렇죠. 보더라도 한다면 지금 12개월 후모든 상승은 3월달 기준으로 하면 내년 시점이니까 그죠? 그렇죠 내년 3월이니까 네. 1년 동안 어쨌든 올랐다 이런 그렇죠 게. 어.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음.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음. 어, 금리를 올려요. 근데 음. 왜 올리냐 이거죠? 그, 이제, 앞단에 나온 얘기는 뭐예요? 인플레이션이에요. 예. 인플레이션이 왜 인플레이션이냐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음. 4조 6천억 달러를 어, 2020년도에 풀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작년까지 풀었는데, 많이 풀은 건 2020년도에 음. 풀었는데, 그때 풀렸, 돈이 풀렸는데, 그때는 인플레이션 얘기가 없었어요. 예. 왜 없었느냐? 여기서 중요한 건 화폐 유통 속도인데 음. 에, 달러는 풀렸지만 어딘가에 이게 쟁여져 있어 가지고 돈이 예. 안돈 거죠 음. 그런데 최근에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는 것은 화폐 유통 속도가 굉장히 많이 빨라졌어요 예. 자 굉장히 많이 화폐 유통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이제 물가를 자극하기 시작한 거죠 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을 이제 이제 에, 미 연준이 두 가지를 음. 한 대지 않습니까? 금리를 올리겠다, 풀어 있는 돈을 회수하겠다. 음. 그런데 금리를 올리겠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음. 2019년에만 음. 해더라도 기준금리가 2.5%대였어요. 예. 자, 이 올해 네번 올린다, 다섯 번 올린다, 일곱 번 얘기를 하지만 음. 평균적으로 하면 1.25% 올해 연말 음. 가봤자. 음. 그런데 에, 코로나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은. 예. 기준금리는 아마 2.5% 대였을 음. 거라는 거죠. 즉, 2.5%인데 아무리 많이 올려도 1.25 정도면 음. 2 5의 반뿐이 안 된다는 거죠. 예. 여전히 금리는 낮다낮다두 음. 번째, 이제 돈을 이제 회수하겠다. 4조 예. 6천억이나 풀었으니까 음. 그 돈을 회수하겠다. 그런데, 예, 한꺼번에 4조 6천억을 회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예. 조금, 조금씩 회수하는데 이 회수하는 돈의 양만큼 무엇이 채워질 것이냐? 음. 화폐 유통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예. 즉, 화폐 유통 속도가 빨라진다는 말의 의미는 화, 돈을 이제 연준이 조금 회수하더라도 음. 전체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돈의 음. 양은 소비 속진이 빨라진다. 그렇죠. 돈의 예. 양은 변화가 없을 음. 가능성이 높다. 음. 그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두 가지 1년 어, 저 10년 만기 국채 금리 음. 기준으로 1% 이상 올렸을 때 에, 대부분 좋았더라. 17% 음. 이상 아, 주가가 올랐다 S&P 예. 500 기준으로. 두 번째, 금리를 올리는 그 해에 3개월, 6개월, 음. 1 2개월 봤는데 스타트 건 다음에 예. 1년 후 보면 은 처음에는 아좀 혼란스럽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음. 혼란스럽고 어렵고 그런데 1년 후 보니까 어, 주시장이다 좋았다. 예. 왜? 경기가 좋았다는 얘기예요 경기가. 음. 음. 어, 그 그전에는 많은 음. 돈이 풀렸지만 다 돈을 장롱에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렇죠. <웃음> 몰라서 네. 저장해 두었다면, 네, 네. 이제 이제 코로나가 다 정체가 어느 정도 드러나고 네, 네. 어쩔 수 없이 위드 코로나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시점에는 네. 돈을 해소하더라도 네. 남아있는 돈으로 경제에 그렇죠. 순환시키는 네, 네. 이 양은 네.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그렇죠. 그렇죠. 음. 어, 더 아직 많을 가능성도 높아요, 사실은. 예, 예. 화폐주도 속도가 계속 지금 빨라질 거거든요. 맞아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음, 그 에너지 솔루션 네네. LG 예. 그때 동원된 청약 작업만 하더라도 114조 <웃음> 나다죠. 114 개인이 이제 동원된 예. 114조니까 예. 음. 어, 뭐 그런 걸 생각한다고 어마어마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저런 부분을 본다면 음. 즉 어, 경기가 나쁘지 않는, 않기 때문에 주가, 음. 주식시장이 좋은 거죠. 예. 단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죠. 최근에 이제 혼란스러운 건 뭐냐면은 보세요. S.M. 이제 올해 이제 음.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날 새벽 4 시에 예. 에 저기 그 F.M.C. 회의 결과를 음. 발표를 합니다. 예. 하는데 즉그 F.M.C.에서 이번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썰이 계속 나왔었어요. 음. 어떤 썰이냐? 어, 금리 인상을 사버린데 이번 FMC에서 금리 인상을 발표할 거다. 음. 그 얘기를 했어요.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 아니다. 3월에부터 올리긴 올릴 텐데, 지금이 아니라 음. 그런데 0.25씩 올리는 것이 아니고, 3월에는 특별히, 저기, <웃음> 0.5%를 <웃음> 올릴 수도 있다. 예. 이 얘기가 또 있었어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은, 테이퍼링을 3월에 종료한다고 그랬어요. 음. 근데 지금 테이퍼링은 뭐냐면은, 돈을 푸는 양을 줄이는 건데 음. 아직도 아직도 1월 이시점에도 달러는 지금 풀리고 있어요. 예. 어, 회수하는 게 아니에요. 음. 풀리고 있어요. 지금 이시점에도근데 언제냐 3월까지 푸는 것이 아니고 2월까지 풀고 끝내겠다 음. 이 얘기가 지금 돌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분부터 대차 대지표를 축소를 하겠다. 음. 그럼 이제 2, 3월, 3월에 저그 풀린 달러 사조 육천억 이나 풀린 달러를 회수하겠다 이 얘긴데 음. 그 이제는 뭐냐면은 여름부터 어~ 저기 회수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봄으로 땡겨질 수도 있다 예. 그다음에 올해 네번 금리를 올릴 거라고 했는데 아니다 일곱 번 올린다 음. 여기서 우리가 이제 희망을 볼수 있는 거죠 음. 어떤 거냐면은 과연 어~ 목요일날 우리나라 시간은 목요일날 새벽 4시 음. 우리나라 주식시장 열리기 전에 발표되는 이 내용보다 더 나쁜 내용이 나올 음, 것이냐 음. 이 내용보다 더 좋은 내용이 발표될 <웃음> 예, 것이냐 예. 나올 것만큼 최악의 얘기 단어들은 지금 다 나왔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 매파적인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썰썰로 나오는 이를 깜짝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네네. 것은 그 사람의 성향으로 보면 그렇죠. 물론 또 위원들의 성향을 같이 합하겠지만 그래도 의상의 성향으로 보면 그런 내용들은 기대하기 힘든데 정말. 워낙 그만큼 투자자들의 시장이 그렇죠, 시기가, 위축되어 있다. 예, 심지어 그런 예, 현상이 아닐까 싶은 예, 생각도 든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음. 어, 금리를 올릴 때 얘기, 어, 10년 만기 채권 금리 올릴 때 이런 얘기를 아까도 쭉 얘기를 했지 예.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장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음. 건데 자. 어, 우리나라를만 또 본다면 또 음.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현재 우리나라 주시장이 지금 굉장히 저평가가 예. 되는 것도 맞아요. 예. 어떻게 저평가가 되냐면은 2017년에, 음. 에, 우리나라 시장이, 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역사적인 저점이었었어요그 예. 근데 어떻게 디스카운트가 심했냐, 이제 PER 기준으로 했을 음. 때,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나라의 PER은 대략, 1 0배 정도 되는데 음, 예. 어, 다른 나라로 보면보통 그게 1 8 배, 1 9 배였다는 예. 거예요. 즉, 어 그런 그즉 외국에 비해서 PR의 정도의 차이가 음, 우리나라가 반토막이라는 음, 0.2017년에 음, 예. 어, 0.5배인데 지금 어느 정도냐 0.58배래요. 글로벌 12개월 예상 PR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예, 보면 그렇죠, 예. 우리는 0.58이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현재 게 그러니까 절반, 이분일 정도로. 디스카운트 되어있다는 있다. 음. 거죠. 그런데 최고 디스카운트 된 데가 2017년 이 음. 그때 0.5배였는데 지금 예. 0.58배라는 거예요. 0.5나 0.58이나 거의 뭐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웃음> 역사적인 저점이 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 2017년 주시장이 어떻게 됐느냐. 음. 우리나라 주시장이 저평가되다 보니까 아, 그 해에 외국인이 구조 7천억을 예. 순매수를 하면서 우리나라 주시장이 글로벌 주시장보다 상승률이 높았어요. 예. 뭐, 아니나 다를까, 1월도 지금 외국인들이 대략 2조 정도 지금 숲매수 하고 있거든요. 예, 기간들이 많이 팔아줬대요. 그렇죠, 그렇 현재, 음. 지난주까지만 해도 외국인이 순매수가한 2조 정도 돼요. 예. 어 그렇다고 한다면 외국인이 왜 사겠냐는 거죠. 음. 2017년도 외국인 순매수는 한해 동안이죠. 그렇죠, 그렇죠. 한해 동안 예. 9조 7천 억인데, 요전같이 시장이 안 좋다, 안 좋다 하는데 외국인들은 1월 한달 동안 미역고역사 예. 모은 것이 2조다. 그렇죠. 예. 지난주까지예요. <웃음> 예. 어, 2조 정도 샀어요. 예. 어, 그런데 왜 샀겠냐? 음. 아까 얘기했지만 디스카운트가 지 우리나라 음.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싸다. 예. 이거에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죠. 예.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런 거죠. 어. 어,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힘들고 음. 깝깝한 건 맞아요 예. 어, 맞고 그다음에 앞이 안 보이고 음. 심리도 어렵고 그렇지만 어 지금의 이 상황을 만든 건두 가지잖아요 예. 어 인플레이션 음.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때는 금리를 올리겠다 음. 어 그런데 이 금리를 올리는 것과 관련돼서 과거에 음. 예, 이런 상황에 있어서 어, 예를 보니 나쁘지도 예. 결코 나쁘지 가 않았다. 음. 그런데 우리나라가 2021년 주식 시장도 별로 안 좋았는데 음. 올해 와, 와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디스카운트 된 음. 시장이다. 예. 과거에 디스카운트 된 상황에서 그 절정과 지금 똑같은 상황이 왔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글로벌 시장에서 수익률이 상위에 랭크돼 있었다. 예. 이제 이런 것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데 음. 과연 이런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에서 제 얘기가 정말, 어, 희망이 될지, 예. 아니면 뜬금없는 고무다리를 굽는 <웃음> 설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직은, 아직은 그, 너무 비관적으로 음. 이제 울고만 있을 때는 예. 아니다. 예. 아,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자, 우선 투자 시장에 들어오셨다면 그것이 여유, 여유 돈이라면, 네. 지금과 같이, 결과적으로 많이 빠져 있는 지금과 같은 때에 돈을 다 청산해서 손절 처리하고 시장을 떠나는 일은 없으면 좋겠다. 그것이 여유 돈이라면, 그렇죠? 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이 사실 투자 정보에 대해서는 빠삭하잖아요. 네, <웃음> 상대적으로 보면 네, 네. 우리나라 기관보다도 빠삭하고또 국민 기법도 예, 예, 기법도 우수하고 네. 그들이 요즘 같은 시국에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투매를 하고 떠나기 바쁜 네, 네. 어 그런 심 시, 그런 기간에. 한달 동안 무려 2조 원이 넘는, 한달 아직 채 지나지 않았는데, 네, 네, 네, 네. 2조 원이 넘는 뭉칫 돈으로 수매수를 했다라는 것도 대단히 의미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고요. 기다리면 오른다, 어, 이 이야기는 오늘 뭐 꼭, 오늘만 특별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되돌아보면, 그죠? 되돌아보면 항상 기다리면 오르더라. 자, 그것을 좀 붙들고 희망을 붙들고, 어좀 답답한 시장 이겨내는데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